요를 위해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당신. 아깜박이아깜박했네 그런 당신에게 핑계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 도로에서도 보여주세요. 누군가를 위한 당신의 참모습을 부산 신교통문화운동에 동참합시다. 부산 105.7, 양산 88.5, 창원 김해 거제 90.9, 진주 98.7 메가헤르츠, K&N 러브 FM입니다. KNN 러브 FM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.